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하증권론 제16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16강도 제3장 선하증권에 적용되는 법률과 통일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어, 거의 이제 마지막에 그 제3장은 거의 마지막에 따라고 있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국제민간기구가 제정한 선하증권 관련 표준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표준규칙에 대해서는 IC 복합운송증권 통일규칙과 1992년 웅크타드 ICC 복합운송증권규칙 또 UCP600 즉 신용장 통일규칙 을 순서대로 공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CC 복합운송증권 통일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래의 선박, 철도, 트럭, 항공기 등 한가지 운송방식만을 사용하는 단일운송방식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각해의 그 운송 구간에서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등에 대하여 관련 국제협약 또는 국내법에 의한 운송인의 권리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운송증권이 발행되어 왔습니다.그러나 복합운송의 경우에는 전 구간을 커버할 수 있는 복합운송증권의 발행을 뒷받침할 만한 통일법규가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지난 어, 시간에 지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어, 유엔 국제 포카본송 협약이 제 재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 협약은 뭐 발효되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 현재로서는 국제 통일법계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어,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결국, 어, 법의 재정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 이런 거래를 하는 당사자인 운송인과 화주단체에서 어, 통일 규칙을 제정해서 어, 이런 공백을 메우려 는 노력을 하는데 어, 상거래상 복합운송의 애로를 피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여러 해 동안 노력한 끝에 1971년 TCM 협약안을 제정했으나 이것도 발효되지 못하고 백지화되었습니다 어, 국제상업회의소 ICC는 1973년에 적용 여부를 당사자 자체에 맡긴 이미 규칙인 복합운송증권 통일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1975년에 일부 개정하여 어, ICC Publication No. 298로 어, 제정을 해서 1975년 국제복합운송증권 통일규칙을 발표하게 됩니다. 어, 이것은 ICC Publication No. 298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어, 이 규칙은 국제복합운송협회의 피아타 표준선화증권, 볼티 국제해운동맹, 국제선주협회의 코빅톡등 많은 표준운송증권에 채용이 되어서 1992년 웅쿠타드 ICC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국제규칙을 시행 때까지 널리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이 규칙의 법적 성질은 당사자가 채택하는 임의규칙이고 따라서 채용여부는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어, 또이 규칙을 따르기로 한다면 그 뜻을 증권에 표시해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Issued Subject to Uniform Rules for Combined Transport Document 어, ICC Publication n u m b e r 298 뭐, 이런 식으로 어, 표기를 해야 합니다. 어,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책임의 주체, 예, 복합운송인이 책임의 주체가 되는데요. 복합운송인은 계약상의복합운송의 이행을 위한 모든 책임을 인수하고 또 직무의 범위 안에서 행위하는 그의 대리인 또는 사용인이나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 밖의 사람은 자기 부작위에 대한 책임을 인수하게 됩니다. 즉 복합운송인 본인의 어그 자기 또는 부작위 뿐만 아니고 이행보조자의 호 자기 부작위에 대해서 모두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어또 책임기관에 대해서는 복합운송인은 물건을 거의 관리하여 인수한때로부터 인도할 때까지 물건에 생긴 멸실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 규칙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지연에 대하여도 일정한 범위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책임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CC 규칙은 운송인의 책임제도와 관련하여 물건의 멸실훼손의 장소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와 그 장소가 판명된 경우를 구분하여 이른바 구간이종책임제도 네트워크 라이빌리티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어, 물건의 멸실배선 장소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 사고 장소가 불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된 국제협약이나 국내법을 알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복합분송인은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지는데 책임한도는 멸실 훼손된 물건의 1kg당 3 0입니 책임하므로 니 다만 다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서 이보다 높은 금액을 복합운송증권에 기재를 할수는 있습니다. 또그 장소가 판명된 경우에는 복합운송의 책임은 그밀실훼손이 일어난 구간 또는 운송방법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내법 등 강행법규에 따라서 책임이 정해지게 됩니다. 다음은 1992년 웅크타드 ICC 복합운송증권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컨테이너 운송의 발달과 함께 국제복합운송이 날로 증가하여 하는 것, 현실에서 1975년 ICC의 규칙이 피아타 FBR, 콤비독 등 표준 운송증권의 채용이 되어서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미발효 상태이긴 하지만 1980년 유엔 국제복합운송협약이 성립이 되었고 또 웅크타드 해운위원회에서는 국제복합운송증권규칙을 제정 후 필요성을 느끼고 1988년부터 제정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기존의 1968년 헤이그비스비 규칙 ICC 규칙을 기초로 하며 웅크타드 ICC 복합운송증권규칙을 제정하여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규칙도 민간단체가 제정한 이비 규칙이므로 채용 여부는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르며 이 규칙을 따르기로 한다면 그 뜻을 증권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음,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책임기간에 대해서는 어, 운송물이 복합운송인의 보관하에 수령된 때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 전기간 복합운송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책임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송인이 복합운송인의 보관하에 있는 동안 멸실 훼손, 지연등이 발생한 경우 복합운송인은 어, 자신 또는 사용인 이대리인을 과실이 아니면 입증하지 않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어, 송아인이 운송물이 적기 인도에 대한 이익을 선언하고 복합운송인이 이를 수락한 경우가 아니면 인도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인도지연은 당사자 간에 명시적으로 합의한 기간 내에 운송물이 인도되지 않냐 때 생기며 이러한 합의가 없으면 당시의 사정을 고려하여 성실한 복합 운송에 대하여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 안에 운송물이 인도되지 않한때 생기게 됩니다. 다음 책임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합 예, 운송인의 책임은 포장당 666.67 sdr이나 멸실 훼손된 운송물 1kg당 2 sdr 중큰 금액으로 제한이 됩니다. 해상 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멸실된 운송물의 중량을 기준으로 1kg당 8.33 SDR로 제한 됩니다. 특정 구간에서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그 구간에 적용되는 국제협약이나 해당국의 강행법이 정한 책임 한도에 따르는데 앞에서 설명드릴 때 이것을 네트워크 라이빌리티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또지연손해에 대하여는 복합운송 계약에 의한 운임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책임이 제한됩니다. 복합운송인의 총책임은 전순에 대한 책임함도를 초과하지 않는데요. 운송물의 멸실, 훼손이나 인도지연을 일으킬 의도로서 또는 그러한 멸실, 훼손이나 인도지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무모하게 행위한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책임자을 주장하지 못하는 책임자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다음 책임의 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송물이 인도된 후 6일 이내에 운송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서면 통지가 없으면 증권 기재대로 양호하게 인도되었다고 추정하게 됩니다. 수하인은 인도받은 운송물에 이상이 있는 경우 동기간 내의 운송인에게 그 이상, 내역, 그 이상 내역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나중에 하여도 됩니다. 운송물이 인도된 날 또는 인도되어야 할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소송 제기가 없으면 복합운송인의 모든 책임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증권의 증거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복합운송 증권의 슈퍼 스로드 앤드 카운트 또는 어, 슈퍼 팩트 컨테이너 어, 또는 이와 유사한 문구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복합운송인이 증권에 기재된 대로 물건을 수령하였다고 추정합니다 그러나 증권이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운송인에게 반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UCP-600 제 신용장 통일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신용장 통일 규칙은 민간단체인 ICC가 제정한 무역 분야에서 가장 성공한 민간 규칙으로 인코트 음주와 함께 더불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 규칙은 10년 주기로 개정을 하여 왔지만 1993년 UCP-500이 개정된이후 13년이 경과한 2006년에 이르러서 제6차 개정신용장 통일규칙인 UCP600의 최종안이 작성되고 2006년 10월 25일 ICC은행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2007년 7월 1일자로 시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 49개 조항이던 UCP500과 비교하면 UCP600은 39개 조항으로 10개 조항이 축소되었습니다. 또 서류심사기간을 제7은행 영업일에서 제5영업은행으로 단축하였고 연지급 신용장의 할인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또그밖에 불명확한 용어를 제거하는 등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온 계정이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이러한 UCP의 법적 성질과 적용 페이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UCP는 국제 거래, 무역 거래에서 신용장 업무를 취급할 때 준수할 사항과 해석 기준을 정한 국제 통일규칙입니다.그러나 법규범인 국제협약권은 달리 신용장을 발행하는 당사자 사이에서 신용장 업무와 신용장의 해석을 ucp에 따르기로 하는 합의를 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서 신용장 계약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강행 법규는 물론 법규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신용장에서 UCP를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개별 국가의 법률로 UCP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법률의 우선적 효력을 규정한다면 UCP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법률이 우선하여 적용되게 됩니다. 어, UCP600은 법규범이 아니라 사적 자체의 원칙에 의하여 신용장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어, 신용장을 발행할 때 UCP600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문안을 반드시 기재해야만 합니다. 신용장 거래의 당사자는 신용장 개설은행, 수익자 확인은행인데 신용장에서 수정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면 UCP600은 모든 당사자를 구속하게 됩니다. 개설은행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UCP의 규정은 적용, 배제하거나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용장 거래에서 사용되는 운송증권에 대해서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서는 UCP-600이 신용장 거래서 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운송증권 선화증권을 비롯한 운송증권의 어, 수리 요건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신용장 규칙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는 것은 아니고 어, 선화증권의 사용에 필요한 부분만큼 어, 우리가 간략하게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 주로 어, UCP의 법적 성질과 또 신용장 거래서 운송중권에 대한 어, 관련된 규정만 어, 제안해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신용장 거래의 경우 신용장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신용장의 기재와 그 내용이 일치하는 기재가 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뜻인데 이러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은행이 이들 서류를 수리할 것이고 매도인인 수출업자는 물건 매매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 매도인은, 음, 운송증권의 각종 기재사항 등 신용장의 내용을 충분히 살펴보고, 그에 부합되는 운송증권을 운송인으로부터 발행받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매도인 관로하고 수출업자, 수익자라고 했는데, 어, 매도인이 결국 그 매매 계약에서 수출업자에 해당이 되고 운송계약에서는 송화, 송화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 신용장과의 관계에서는 신용장 발행으로 인해서 매매 대금을, 신용장 대금을 지급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용장은 수익자의 지위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 이제 그 법률관계가 어떤 법률관계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매매계약의 관점에서는 매도인이 되는 것이고요.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구분을 하고 수출입관계에서는 수출업자, 수입업자, 또 신용장의 수익자와 신용장 발행자, 신용, 이런 관계로 서로 여러 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신용장 거래는 물건의 매매 계약과는 별개의 독립된 서류에 의한 거래, 즉, 독립성과 추상성을 가진 거래이기 때문에, 은행은 사실 관계가 신용장의 내용과 같다고 하더라도, 서류의 종류, 그 기재 내용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다르면, 이를 수리, 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운송증권을 신용장에서 기재되어 있는 여러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운송장을 운송인으로부터 발행받도록 유치해야 합니다. 어, UCP600에서 인정하는 운송증권은 어, UCP600에서 UCP 인정하는 운송증권이라는 것은 어, UCP600에서 은행이 수리할 수 있는 운송증권의 종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UCP600에서는 이러한 운송증권의 종류를 8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첫 시간에 운송증권의 종류를 설명드릴 때도 이 8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째가 선화증권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선화증권이고요. 선화증권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규정들이 모두 만들어지고, 기타증권에 대해서는 선화증권의 규정에서 가감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규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선화증권이 이제 운송증권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비유통 해상화물 운송장, 넌 이것이 없을 시위 웨이빌이 그 다음에 해당이 됩니다. 또, 용성계약부 선화증권, 차트파티 비로블레이딩이 발행이 되고요. 항공 운송증권, 에어 트랜스포트 다큐먼트, 또, 육로 철도 내수로 운송증권, 로드 레일 오아 인랜드 월웨이 트랜스포트 다큐먼트, 그 다음, 어, 택배 수령증 및 우편 수령증, courier 아, receipt 또는 post receipt of uh, certificate of posting, 어, 일곱 번째, 복합운송증권이 또 해당이 되는데요. Transport document covering at least two different modes of transport.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 복합운송증권은 음, 이 UCP600에서는 복합운송증권이라는 별도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고요.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 수단을 커버하는 복합, 복합 커버하는 운송 증권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보면 이것을 복합 운송 증권에 해당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 자체는 크게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비유통 해상화물 운송장되어 있는데 해상화물 운송장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성질이 그 해상화물운송장이란 용어보다는 유통이 되지 않는 운송증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비유통해상화물운송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그 내용들은 어, 스트레이트 b l 이나또 유통이 되지 않는 비유통 기명식 어, 선화증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선화증권의 수리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운송인의 명, 명칭이 표시되어야 어, 두 번째는, 어, 운송인 또는 운송인을 대리하는 지정대리, 어, 선장 또는 선장을 대리하는 지정대리인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그 서명자가 어떤 자격으로 서명하였는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 선화증권을 수리할 때 UCP 규정상으로는 신용장에서 굉장히 중요하한데요 반드시 운송인이 누구다 하 네임 오브 캐리어를 표시하고, 내가 운송인 자격으로 선화증권을 발행했는지, 아니면 운송인을 대리해서 선화증권을 발행했는지 대리했다면 어떤 자격이냐 선장이냐 운송인이냐 아니면 에이전트냐 뭐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서 어, 발행을 해야 되고요 어, 막상 발행된 선화증권이 신용장에서 어떤 자격으로 발행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으면 그것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역시 수리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어, 잘 알고 선화증권을 발행받아야 됩니다 어, 예를 들면 운송인 자신이 서명할때는 예, 아, 한나라 한 쇼핑 컴퍼니 리미티드 캐리어 하고 서명을 하게 되고요 운송인을 위하여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에는 어, 한바다 쇼핑 컴퍼니 에이 for 한나라 쇼핑 컴퍼니 리미티드 캐리어 즉 운송인인 한나라 쇼핑의 대리인으로서 한바다 쇼핑이 서명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선장을 위하여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에는 한바다 쇼핑 컴퍼니 리미티드 온비버법 홍길동 마스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선장이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범위는 똑같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영국이 제일 먼저 1855년 선화증권 법을 만들면서 그 당시에 관행적으로 어 현장에 있는 선박에서 어 화물을 선적했다는 것을 확인해서 선화중권을 발행하다 보니까 선장이 발행하고 있는데요. 법리적으로는 선장이 발행하더라도 운송인을 대리해서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선장이 발행하는 것이고, 어, 발행하면 선장, 어, 본인이 운송인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형식적인 면에서 볼 때, 어, 제3자 또는 대리점에서 발행을 하게 되면 선장을 대리해서 발행하는 형태를 띄고 되는 것이, 띄게 되는 것이 영국법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도 발행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선적의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선박에 선적되었다는 문헌이 사라증권에 인쇄되어 있는 경우나 사라증권의 발행 일자를 선적 일자로 간주하여 수리해야합니다 수령 문헌이 있는 사라증권은 선박에 적재된 날사실이그 일자를 부기해야 하고 선적 부기가 있는 사라증권은 부기 일자가 선적 일자로 간주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신용장에서는 선적선화증권이 아니면 원칙적으로만 어,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목적물, 운송물이 그 수화인에게 전달이 될수 있어야 되겠죠 수화인에게 전달됐을 때 전달에 대한 대가로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되고 그 매매 대금 지급을 대리하는 것이 신용장 발행은행이기 때문에 어, 이 운송물이 어, 운송인에게 어, 인도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반드시 선적되어서 이 화물이 운송이 될 것이라는 보장을 할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수령선화증권이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어, 선적 부기가 있어야 되고 또 애초부터 선적이 되었다면 선적선화증권으로 어, 이렇게 표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서류상, 즉 선화증권의 문면상 어, 선적선화증권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 신선화증권의 선적의 부기를 하게 되면은, 이 표, 그림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이, 뭐, 어, 이런 방식으로, laid on board the vessel January 1 2 t 2020. 2020년 1월 12일 선박에 선적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된 것이죠. 1, 어, 1월 12일인데, 어, 예를 들어서 선하증권을 발행한 일자가 1월 15일이고 선적부기가 없다면 1월 15일이 2 1 선적일자가 되지만 위와 같은 부기가 있는 경우에는 1월 12일이 선적일자로 간주가 됩니다. 이게 조금 뭔가 어, 맞지는 않지만 뭐 정상적으로 날짜를 반대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선적일자와 선적부기가 되어있는 날짜를 선적일자로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화정권에 예정된 선박, 즉, intended vessel로 표기, 표시된 경우에는, 실제로 선적된 선박인과 선적되었다는 뜻의 부기 및 선적 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어, 예정 선박을 표기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 그 신용장에서 예정 선박을 표기하게 했다면, 어, 반드시 선화정권에 기재된 예정 선박에 선적이 되고, 선적 부기단이 루어집니다 어, 그래서 예정 선박에 그대로 선적되었더라도, 어, 다시 그선박 명칭, 명칭과 명칭선적부기및그 일자가 기재되어서 있어야만 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설아증권의 선적항과 다른 수령지가 표시된 경우에는 어, 주로 어, 복합운송증권에서는 선적항과 수령지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운송인이 2020년 1월 10일 운송을 위하여 송하인으로부터 서울역 시와에서 운송물을 출행하고 동년 1월 12일 부산항에서 출항하는 한나라라는 선박이 선적한 뒤에 선라증권의 수령지 칸에는 서울시와이로 기재하고 선적한 칸에는 부산이라 기재한 경우는 선박에 선적되었다는 부기 및그 일자의 표시뿐만 아니라 신용장이 명시한 선적 항구 명및 선적된 선박의 명칭도 별도로 기재하여야 수리가 됩니다. 어, 이규정은 선적되었음 10동으로 선라증권에 미리 인쇄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어, 다음 여섯번째, 신용장에서 지정된 선적항 및 양육항이 선화증권에 명시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선화증권도 수리가 됩니다. 첫째, 선화증권의 선적항과 다른 최초수령지 또는 양육항과 다른 최종 목적지가 명시되어 있더라도 신용장에 지정된 선적항 및 양육항이 선화증권에 명시되어 있고 또 위에서 오에서와 같은 부기가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수리가 된다. 또 두번째는 신용장에서 명시한 선적항 및 양육항이 운송증권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면 선적항 또는 양육항과 관련하여 예정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의 소리로 표시가 됩니다. 일곱번째는 신용장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화환음에 발행된 선화증권 전통 풀셋을 첨부해야 합니다. 선화증권의 원본을 두통 발행하였다고 기재되었으면 두통 모두를 첨부해야만 신용장이 수리가 됩니다. 어, 여덟번째, 운송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당에서나중권 이외의 서류를 참조하도록 되어 있는 선류 예를 들어서 약식 선화증권 등도 은행은 그러한 운송조건을 심사하지 않고 수리를 합니다. 어, 오로지 문면만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9번, 운송증권에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표시가 없어야 합니다.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것은 별도의 운송계약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 그 선화증권의 효력이 어, 일반적인 유가증권 그즉 문헌증권과는 어, 달리 어,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성증권의 어, subject to chart party라는 용어는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선화증권이 용성계약 하에서 발행이 되었더라도 어, 이러한 표기가 없는 상태로 어, 발행이 되어야만 효력이 있다. 그 다음 기타 당의 신용, 신용장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다음, 신용장이 명시된 선적항부터 양두항까지의 운송 도중에 운송물을 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 옮겨지는 환적의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에 환적이 금지되어 있지 않은 한 은행은 전체 운송구간을 하나의 동일한 선화증권으로 커버하는 경우 운송물이 환적되었으는 표시를 하고 있는 선화증권을 수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비록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전체 해상 운송 구간이 하나의 사라진권으로 커버되면서 운송물이 컨테이너 트레일러 레시 부선에 선적되면서 환적될 때 쓰는 표시가 있는 운송증권은 수리됩니다. 또세 번째로 운송인이 환적을 할수 있다는 유보가 있는 서류도 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비유통 해상화물 운송장의 수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장이 비유통해상 화물운송장을 요구하는 때는 그 명칭에 불구하고 위1 1 0 앞에 선화증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은 복합운송증권인데요. 복합운송증권의 경우에는 운송증권 앞면에 운송인 또는 복합운송인의 명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운송인 또는 그의 대리인, 복합운송인 또는 그의 대리인 또는 선장 또는 그의 대리인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그 서명자가 어떤 자격으로 서명하였는지도 명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라증권과똑같죠 어, 다음은 만약 대인인이 서명한다면 자기의 이름과 함께 본인의 이름을 명시해. 세 번째, 운송물이 발송, 수령 또는 선적되었음을 표시가 있습니다. 운송물이 발송, 수령 또는 선적되었음을 표시는 그러한 취지의 문서를 복합운송증권에 명시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발송수령 또는 선적일자는 별도의 표시가 없으면 복합운송증권의 발행일자를 그러한 일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특히 증권의 스탬프나 다른 방법으로 별도의 발송수령 또는 선적 등의 사실과 일자를 표시하고 있다면 그것을 발송수령 또는 선적일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네번째, 신용장에 명시된 수령지와 최종 목적지가 선하증권에 표시되어 있다면 선적항향이수령지와 다르거나 양육항명이 최종 목적지와 다르게 표시된 운송증권이라도 수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선박 및 또는 선적항 및 또는 양육항과 관련하여 예정된 또 이와 유사한 문헌의 서리도 역시 수리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발행된 복합운송증권 전통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복합운송증권에 원본 세 통이 발행되었다고 기재되있으면세통 모두를 첨부해야만 수리가 가능합니다. 일곱번째, 운송 조건의 전부는 일부가 당해 복합운송 증권 이외의 서류를 참조하도록 되어 있는 증권도 수리합니다 여덟번째, 용성 계약에 따른다는 표시가 없어야 수리합니다. 아홉번째, 기타 당해 신용장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열번째, 신용장에 환적금지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은행은 전체 운송이 한 통의 복합운송 증권으로 커버되고 환적되거나 또는 될수 있다는 표시가 있는 복합운송증권을 수리를 할수 있습니다. 복합운송은 운송물의 수령지로부터 인도지까지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하기 때문에 환적이 불가피하다고 보겠습니다. 신용장에서 복합운송증권을 요구하면서 환적을 금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송증권의 수리와 관련된 공통사항인데요. 첫째 원본과 복사본의 관계에서 신용장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으나 서류의 원본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서명되어 있으면 은행은 동서류를 원본으로 수리하게 됩니다. 서명은 육필 스탬프 전자식 서명 또는 기계식 천공등어떠한 방법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신용장에서 서류 그 자체가 원본이 아니라고 표시하고 있지 않은 한 명백히 서류 발행인의 원본 서명, 포기, 스탬프 또는 부전을 기재하고 있는 서류를 원본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부지 문헌이 있는 경우인데요. 신용장에 클린 선화증권이라고 하는 경우, 운송증권에 송하인이 적입 계량한 슈퍼스 로드 랜드 카운트 또는 송하인이 통제한 내용은 새드 바이 슈퍼드 컨테인 또는 이와 유사한 문구가 있는 경우, 어, 파울 선화증권이 되지 않고 클린 선화증권으로 수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클린 운송증권의 문제인데요. 신용장에 하자 문구가 있는 서류도 수리한다라고 하지 않는 한, 하자 문구에 있는 운송증권은 수리하지 않습니다. 즉 상품 또는 포장에 대하여 어떤 하자 상태를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문구 또는 부기사항이 없는 운송증권을 그린운송증권이라 하는데 이러한 무사고 상태의 서류만 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은 신용장 여건을 충족하는 사라진권 문헌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용장에는 수익자가 매입은행에 제시해야 할 운송증권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증권은 주로 해상 선화증권입니다. 신용장에 기재된 문어는은행에 제시하여 선화증권의 요건을 의미하는데 여러가지 다양한 사, 방식으로 표현이 되지만 다음과 같은 문구가 많이 사용됩니다. 어, f u l l set of green onboard on ocean bill uh, bill of lading, dated not l a t e r than January 15, uh, 2009 uh, Made out of order uh, of ship or Korea first bank And blank in those s t a n d e r marked, uh, freight prepaid. Or collect and notify account. Or the above mentioned uh, applicant or Hong Kong importing company post office box 4453, Hong Kong uh, 78964. 예시를 들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기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풀셋 저희 크림 빌또 온보드 빌 어, 오션 빌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어, 이 표현이 나타나는 것은 스라증권 전통이라는 것이 우선 나타나죠. 풀셋 l l set of like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보면은 어, full set of beauty, 또는 컴플리트셋 e t e set o 이런는 표현인데요. 발행된 스나증권 원본 전통을 제시하는 뜻입니다. 선화증권은 통상 세 통의 원본이 발행되는데, 정본에는 각각 오리지널 디플리케이트, 트리플케이트 일식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세통 모두 동일한 효력을 가습니다 정본 각 통이 곧 운송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나타내는 육가증권에서 정본 한 통만 있어도 운송물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나 신용장 발행 은행이나 매입은행은 어, 선화증권을 담보로 화환음을 미입하거나 화환음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한 통이라도 타인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통을 첨부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선화증권을 세통 발행하는 이유는 오랜 관습과 우송 중 분실을 염려하여 선화증권을 2회로 나누어 우송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크린 선화증권을 발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 여기에 어, 풀세드 오브 크린 온보드 이렇게 있는 크림, 빌어블레이 이렇게 인제연결이되는 있습니다. 운송물 또는 그 포장이 외관상 하자가 없음을 나타내는 선화증권을 얘기하는데요. 화는 매입시 크린 선화증권을 제출여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선적 운송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파울 선화증권이 발행되며 이는 은행에서 수리하지 않습니다. 선화증권에는 Received by the carrier from the ship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unless otherwise indicated hearing으로 인쇄되어 있으로 선화증권의 사고 표시 문헌이 기재되지 않으면, 클린 e n 선화증권이 됩니다. 신용장 통일규칙에서는, 파울 운송증권이란, 운송물 및 또는 포장에 이상이 있음을 표시하는 문헌이 없는 서류를, 문헌이, 포장에 이상이 있음을 표시하는 문헌이 있는 서류를 파울 운송증권이라고 하고, 없는 것을 클린 e 선화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린 운송증권이라고 합니다. 은행은 무고장 운송, 서류만을 수리한다고 규정하여 파월선화증권을 은행이 수리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어, 또, 송화인이 적입한 컨테이너 운송물의 경우 운송은 내용물과 수량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송화인 적입 및 계량, 송화인 적입 신고와 같은 부지약관이 기재되거나 신용장을 수익자가 아닌 자가 송화인으로 기재된 운송증권을 무사고로 보고 수리하여 다음은 선적선화증권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온보드 비 로블레이딩이라고 앞에서 다시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온보드 오션 비 로블레이딩 온보드 비 에디죠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어, 화원 매입시 선적선화증권을 제출하라는 것인데요 선적선화증권이란 선화증권에 기명된 선박에 선적되었음을 나타내는 선적필 표시가 있는 선화증권 어, 제리 선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선화증권이 선적 필로 발행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컨테이너선은 거의 수령선화증권도 발행되기 때문에, 선적선화증권이 되려면 선적 후 수령선화증권의 선적 후에 온보드 o a r d 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dated not later than July 15th인데요. 20, 예를 들면 선적이 2020년 7월, 어, 15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 선화정권의 선적 날이 2020년 7월 15일 이전의 날짜가 기재된 선화정권을 제시하지 않으면 화원 의무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통상 신용장의 선적일자가 명시되므로 굳이 이러한 문헌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2020년 7월 15일까지 선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다음, Made out to order of s h p e r 송하인의 지시를 얘기하는데요. 수하인 칸에 투오더 많이 기재된 지식 시 선화증권을 원결제시 제시하라는 말입니다. 원래 의미는 선화증권상 수하인을 송화인이 지시하는 라 말, 자로, 지시하는 자로 하라는 말인데 어, 선화증권에 송화인이 배서하고 그 선화증권 소진에게 운송물이 인도되도록 되도, 작성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 이 경우 은행은 수하인 칸에 투오더 어, 시퍼라는 기재가 된 선화증권을 수리합니다. 한편, made out of order of korea first bank의 경우에는 수화인 칸에 to order of korea first bank로 기재된 선화증권을 제시하라는 말인데 이 경우에는 어, korea first bank의 신용장 개설란의 또는 확인 신용장의 경우 확인 란입니다. 어, 이때 선사는 동은행이 지정한 자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백집에서의 문제인데요. 선화증권의 송화인이 백집에서의 은행에 제시하라는 뜻인데, 백집에서는 어, 양도인이 송화인이 양수인 명을 기재하지 않고 선화증권 뒷면에 단지 자기의 서명만을 하여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어, 백지 배서를 하게 되면 다른 배서에 비하여 은행이 자유롭게 운송물을 지배할 수 있어서 은행 측에서는 가장 서운합니다. 한편 선화증권 뒷면에 딜리버드 투, 딜리버드 투 라고 양수인을 기재하고 서명하면 김영식 배서가 되고 만약 그 선화증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면 1차 양수인의 서명을 요하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이 떠른다고 합니다. 다음은 노티파이 어카운팅인 통지수령인데 어, 선하정권의 통지척한에 화 환음의 지급인인즉 매수인의 상업의 주소를 기재하라는 말입니다. 통상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자인 신용장 개설 신청자를 환음의 지급인으로 기재하라는 뜻인데 어, 위에 예에서는 수화인을 투 오더업으로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선화증권은 배서에 의한 유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목적지에서 운송인에게 동선화증권을 제시할 때까지는 누가 진정한 수화인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도착통지 등 운송물에 관련한 통지사항이 있을 경우 그 통지처를 누구로 할 것인가를 신용장에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Above mentioned a p p i c a n t 또는 예를 들어서 American i m p o r t i n g Company Limited 등은 곧 어카운티의 동일한 개념으로 단지 표현이 다를 뿐입니다. 복수의 통지처가 있는 경우는 부통지처를 Also Notify Party라고 합니다. 어, 이,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국제규칙으로서 민간단체가 재정행한 선화증권과 관련된 국제규칙을 공부를 했는데요. 어, 국제협약이 굉장히 중요한 강행 법규의 소스가 되긴 합니다만 은 현실에서는 이러한 그 국제 규칙이, 에, 결국 이 고도의 상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해상 운송이기 때문에, 어, 국제 규칙, 이제 화주단체와 선주단체 간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칙이 거의 100% 운송증권에 에, 삽입이 되어서 그 계약의 내용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어, 뭐, 법률, 법규범은 아니지만, 이 현실에서는 이러한 규칙을 떠나서 우리가 어, 선화증권을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규칙의 내용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어, 오늘의 퀴즈는 운송증권의 수리 요건에 있어서 신용장이 선화증권을 요구하는 경우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닌 것은 있는데요 첫째, 운송인의 명칭 두번째, 운송인 또는 운송인을 대리하는 지정대리인 세번째, 선장 또는 선장을 대리하는 지정대리인의 사명 네번째, 신용장이 명시가 있는 경우에만 관음에 발행된 선화증권의 전통증 다섯번째 선적의 표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앞에 공부한 데서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상으로 제 16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